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아제, 이렇게 피가 있는 피아제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이고요. 모두 18K, 와이 골드로 되어 있는 아주 럭셔리한 시계입니다. 예전에도 저희 제시 직거래소에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시계인데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시계를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2.5cm이고요. 이쪽에서 이쪽이 2.5. 이렇게. 베젤에도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인덱스에도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장식이 되어있는 럭셔리한 시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찰수 있는 시계이고요 뒷면도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피아제. 이렇게. 여성의 손목에 아주 잘 맞는 피아제 제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걸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본 피아제 트레디셔널 G2 제품입니다. 짠!